안녕 얘들아 지난 편에는 할아버지가 중학교 1차 시험 본 얘기 또그 결과가 나빠서 떨어진 얘기 음. 거, 그, 거기까지 했지 근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2차 시험 음, 보러 가서 거기서 시험 본 얘기를 할까 해 근데 이제 2차로다가는 내가 음, 동성중학교라는 데를 지원을 했는데 아, 시험 보러 간그 같은 장면까지 생각이 나네. 음. 이제 학생들이, 수험생들이 이제, 에, 운동장에 이제 모여, 모이, 모였고, 이제, 어, 이렇게 잘 정돈해, 정리해서 이렇게 쓰게 했어. 그러더니 교장선생님이 올라와서 무슨 연설을 하시는 거야. 걔 이제 그거 듣고, 수험생들 다 이제, 어, 교실에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아마 국어 시험이었을 거야 거기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수험생 여러분들 아침에 아, 그 음. <웃음> 뭐야, 교정에서 음. 아, 교장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 말씀을 들은 내용 중에 정리해서 간단하게 뭐몇 마디 써라 그런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거야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듣, 들은 거를 써라 그대로 써라 아. 근데 그 문제를 읽는 순간 뭐그 머리를 한대탁 얻어맞은 것 같은 아, 생각이 안 났어? 충격을 늦은 거 아니 잘 듣지도 않았지 그냥 뭐 참. 아니, 그러고 대부분이 그랬을 거야. 시험 보러 가는데 거기에 집념하느냐고, 누가 얘기해도 그거 신경 쓰겠어. 어쨌든, 나도 그랬는데, 음. 그런 얘기,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, 그것도 역시 뭐, 잘 듣지도 않았지만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음.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, 야 요건 문제 한번 <웃음> 재밌게 냈네. 야 요것들 봐라 그런 생각을 했어 그 아니, 어린 쓰지? 나이에서도 어린 나이에뭐 그런 그치? 생각을 해요 아, 그러니까 뭐, 뭐가 어, 좋았다는 거야 그 문제가 그 당시에 어 그러니까 문제의 아이디어 요런 어. 문제도 낼수 있다는 거아 어. 요런 문제도 내, 그냥 보통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만 음, 음, 하는 게 아니라 음. 이런 문제도 가능하구나 그렇다면은 뭐를 알아보려는 문제였을까, 그게? 글쎄,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상 뭔가 주위에 관심을 갖는가 안 갖는가 글쎄. 이 학생은 항상 주위에 관심을 갖는 학생인가 아닌가를 아마 테스트하는 거겠지 어, 그리고 이제 문장력도 봤겠지만 음, 문장력도 보겠지만 어, 어. 아, 아, 그러면 나 이제 중학교 시험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당신은 그 시험에 관한 뭐 이런 아. 저 생각나는 거 없어? 어, 나는 중학교, 고등학교 다 시험 봤는데 시험 문제 뭐 어, 문제 풀던 얘기 그런 건 음. 하나 하나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수험번호. 음. 수험번호에 대한 거는 생각이 난다. 당신 몇 번이었는지는 모르지. 아유, 그건 뭐. 그래. 그런데 이제. 에, 얘들아 이렇게 이제 시험 보러 가, 가는 학생들 모두 이런 하얗게 사진하고 몇번 하고 이렇게 이걸 붙이고 들어가지 그런데 바로 내 앞에 내 친구 지 같은 학교에서 간 걔가 뭐라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나를 돌아보더니 자기는 번호가 나빠서 떨어졌다는 거야 음. 아결 그러니까, 발표 난 다음이지. 발표다 응, 발표 난 다음인데, 걔 얼굴이 잊혀 지지가 <웃음> 않아. 이렇게 보더니, 자기는 수험번호가 <웃음> 나빠서 떨어졌는데, 그런 말 하길래, 그때 걔가 532번이고, <웃음> 어, 나는 533번이야. 왜, 뭐가 나쁜가 하면은, 다 더해서 끝이 0으로 되는 건 나쁜 번호래. 그러니까, 5, 3, 2더 하면은 10이니까 0이지, 끝이. 응, 응. 그 나쁜 번호로 되는 거야. 어,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나는 다 더하니까 뭐지? 530. 533. 533. 어. 그럼 11. 어, 그쯤 11이지. 어, 그러니까 아 그럼 내 번호는 좋아서 됐고 걔는 나쁜 서됐네 하는 그그 그 얘기가 <웃음> 잊혀지지가 않아. 지금도 나는 그래서 533이라는 번호가 음, 생각이나. 생각이 나. 그리고 어. 대학교 시험 보러 갔을 때 그때는 우리 학년인게 1961년 이었지 음. 네, 2월에 시험을 보러 갔을 거야 그때는 전, 전국에서 다 자기가 어, 원서 낸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렇어 시험을 가서 보러 갔으니까 나도 이제 그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아, 국어 시험인데 내 기억은 정그에게 영어시험인지는 모르겠지만 내, 내 기억으로는 국시험 같아. 색스피어를 색스피어 이름을 원어로 쓰라는 거야. 영어로 쓰라는 거야. sh a 이렇게. 응. 근데 나는 그걸 썼어. 응. 쓰고 나와서 너무 불안했지 내가. 응. 그리고 맞춰더니 맞아 어, <웃음> 내가 쓴게 맞겠는데 그거보다 아까 당신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거를 써라 아이 문제 참 독특하다 음. 어 아주 아이디어가 좋다 했듯이 나는 아니 국어 시험에 영국 세계적인 문을 연하지만 작가 이름을 원어로 쓰라고 한게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참 나도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한게 생각이 나 <웃음> 어.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나고 그래 그래 다음에 또봐 그래 애들 안녕. 응, 안녕